와.. 먹을 게 없네 고추장 참기름 계란 밥 참치 아 진짜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볶음밥 해먹을 재료가 조금 있긴 한데 먹고 버리려다가 만그 쥐포 국물에다가 밥을 볶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와.. 배는 너무 고프고 돈은 없고 반찬도 없고 쌀도 없고 제가 이런 삶을 살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죠 이걸로 제가 한번 맛있는 밥을 만들어 볼게요 안녕 nope. <웃음> 마지막 밥 오씨 오씨 <웃음> 껌쩍거 자, 밥을 먼저 볶아주고. 볶음밥 할 때는 확실히 이렇게 냉장고에 넣은 차가운 밥으로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 오, 냄새 좋다 음. 야와 진짜 스멜은 끝내줍니다 끝내줘 약간 기름지긴 해요 기름에 밥볶았죠? 참기름 넣었죠? 참치 넣었죠? 완전 그냥 뭐 기름 플러스 기름 플러스 기름인데 원래 사람도 기계처럼 기름칠을 좀 해줘야 사람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조금 기름지게 먹더라도 먹어볼게요 어차피 저녁을 못먹거든요 저녁 못먹는 대신 지금 배불리 먹어야 돼요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엄마가 해준 김치 그리고 장천김 볶음밥에는 이게 치트키 치트키 자 승감표 볶음밥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냄새 진짜 좋다 뻥 안치고. 미쳤다.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이거 누구 먹어봐야 돼요 진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볶음밥은 밖에서 팔면 엄청 잘 팔릴걸요?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메인이 뭐예요? 냉장고에 넣은 밥 냉장고 넣으니까 일단 밥맛이 엄청 꼬들꼬들해요 와, 죽여준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제가 지금 옆집이랑 인사를 안 했는데 한번 놓고 해가 <웃음> 그래서 자취하는 사람들이 밥을 잘 하고 잘 만든다는 게 생활의 지혜네. 그래도 김치 한번싸 먹어봐야죠. 김치. 음. 또 다른 맛이 난다. 김치 아삭함이 더해지고 약간 매콤함이 더해지니까 완전 또 다른 맛이 나요. 음. 잘 보내는 치트키 김. 약간 바다향이 나면서 해산물을 먹는 느낌도 나고 아, 벌써 군포에 온지한 3주가 된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정말 정말 큰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제가 해외에서도 몇 군데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막 계속 이사 다니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봤지만 친구가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의지할 친구도 없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좀 많이 힘드네요 <웃음> 아무튼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잘 되라고 학원 잘 되라고 선물을 주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돈나무라는데? 돈 많이 벌라고 이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학원에다가 좀 옮기고 효과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정말 부모님 말대로 이 꽃을 학원 놔두면 수강생이 많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군포에 와가지고 머리를 한 번도 못 잘랐어요 왜냐면 제가 의정부에서는 맨날 가던 데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 머리를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런 거있잖아 미용실을 새로운 데를 팔때 그런 약간 불신 맨날 자르던 데가 아니라 처음 자르는데 이걸 잘 자를까 못 자를까 약간 이런 고민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길었는데 3번의 평점을 믿고 한 군데로 가서 머리를 자르고 여러분들께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화분이 너무 많은데 이미 오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웃음> 뭐야 이거 대박나세요? 아빠가 <웃음> 비슷하네 개원을 축하합니다 엄마가 일단은 놔두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웃음> 이건 뭐야 시진핑이 중국 배우러 오는 학원 <웃음> 대박인데 이거? 어, 누가 졌는지 센스가 아주 넘치는데요? 감사히 키우겠습니다 삼보 나가지고 처음으로 머리 잘랐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도 여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말씀대로 돈 열심히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편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